왔어 왔어 바로 내가 왔어 MRC를 지고 있는 타자니 왔어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시간관리입니다 시간관리 나이. 우리 항상 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시간 관리가 뭘까? 뭐 어떻게 해야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돈 관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? 예산을 정하고 수입, 지출,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또 다시 예산을 짜고 그게 또 반복이잖아요 시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하루 24시간 그럼 24시간을 관리해야 되는 거겠죠? 예산을 정하는 건 계획을 세우는 걸 테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건 오늘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기록하는 것이겠죠? 그리고 일정한 주기를 두고 피드백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사실 시간 관리의 정석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요즘 느끼는 게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피드백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. 이런 뜻이겠죠. 자, 근데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. 일단 뭐 가장 간단하게 네,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이 스크린 타임이겠죠. 솔직히 우리가 뭐 일할 때 빼고는 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 스크린 타임이 뭐 일할 때 빼고는 내가 사용한 시간을 어,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 스마트폰에 관한 거고 일하는 시간 여가 시간 뭐 운동하는 시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들은 이걸로 트레킹이 안됩니다 제가 이제는 한 스타트업 대표님으로부터 메일 받았다고 한거 기억나시죠? 어, 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분이 지금 개발하고 계신 이 서비스가 바로 우리의 시간을 트래킹할 수 있는 타임 포트폴리오라는 서비스인데요 저는 이게 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사용을 하는데 사용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 구글 캘린더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거는 제 구글 캘린더인데요 여기 사이트로 오시면 제 캘린더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캘린더에 기록해 놓은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카테고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, 저는 크게 미라클 모닝, 뭐 독서, 운동, 유튜브, 데이트, 그리고 SNS가 뭐냐면 제가 이제 SNS 보면서 흘려보낸 시간들 그것들을 좀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록을 해놓은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면 내가 어디에 얼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이렇게 퍼센트로 볼수 있는 거죠. 이거 보면 진짜 느낌이 빡 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SNS만 들여다본 시간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죠. 사실 지난주가 좀 유독 그랬어요. <웃음>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지난주에 따라 좀 귀찮고 막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낭비했네요 또 반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어, 내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저희 구독자분들의 데이터를 좀 받아 봤는데요 어, 최다 등장 카테고리가 자기개발, 공부, 운동이래요 네 거의 진짜 제 구독자답죠 <웃음> 어, 그리고 보내주신 리포트를 보니까 어, 뭐, 모닝루틴 대 나이트루틴 1 그리고 3잘쓴 시간, 낭비한 시간 공부, 게임 독서 시간, 글쓰기 시간 주 업무, 부 업무 미래를 위해, 현재를 위해 이렇게도 네, 나눠서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시작 단계의 그런 서비스인데 어, 잘 됐으면 좋겠고 좀더 범용화가 돼가지고 네,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.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네. <웃음> 어,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 관리를 잘했나 그리고 못했나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like 바로 되돌아봤을때그 시간을 후회하느냐 그리고 안 하느냐입니다 뭐 어떤 시기 (20대) 뭐 작년 한해 이런 큰 단위 말고 뭐 방금 전에 (1시간) 뭐 (30분) 심지어 5분까지 내가 그 작은 시간들을 되돌아 봤을 때 뭔가 후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 관리를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클럽하우스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뭐 많이 듣기도 하고 거기서 막 성대모사도 하고 그러는데 <웃음>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운동도 좀 하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그리고 씻고 자기 전에 뭐 잠깐 뭐 클럽하우스 들어가가지고 오늘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나 듣는 거랑 뭐 퇴근하고 와서 하기로 한 계획한 일들이 있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아 몰라 하고 그냥 막 그냥 클럽하우스 막 1시간 2시간 듣고 있는 거랑 이거는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아니 뭐 일을 하고 왔으면 됐지 뭐또 자기 개발이니 뭐니 뭐또뭐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인 시간들을 정말 후회 없이 사용하고 싶거든요 인생이란 게 1초, 1분, 10분, 20분, 1시간, 6시간, 하루, 이틀, 일주일, 한달 1년? 10년? 30년? 이렇게 쌓여가는 거잖아요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이어지고 또그 시간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채워지는 건데 어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과 피드백 그 원칙을 어,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, 되돌아보니까 지난 한주 동안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, 그래서 지금 반성도 많이 되고 자극도 되고 방향성도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올리고 싶은 영상이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한데 <웃음> 모쪼록 시간 관리를 더 잘해서 네,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갔어 갔어 바로 내가 갔어 MRC를 놓아버린 타자님 갔어 히야 yeah. 네 다음주에 만나요